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로리님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알고 지내는 미친분이 글로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있는데요 오늘, 오늘은 그래서 한번 제가 mbti도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나의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들 같이 한번 했으면 해서 사이트는 설명란에 다 남길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볼게요. 1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합니다 저는 소개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뭐 종,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려, 잊어버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니죠. 이메일을 가장 빨리 해시하려고 지저분해. 편지함을 처음 썼습니다. 아닌데. 모아두는 편인데. 감성이 풍부한 편이다. 예스! 맞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순전히 호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쵸? 모 변한 결정은상황에 맞추어 쉽게 바꾸는 경향했습니다 맞아요. 적응은 자랑보다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적응은 잘해야죠. 되게 의외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어, 보통. 문제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어, 보통이죠. 점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시켜야 만 같은 기분 듭니다. 아니에요. 집과 업무 환경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웃음>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본인 창의적이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의적일 때도 있고 본실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이에요. 두 번째 검사 잘하는데만 하라는 일이 거의 였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 아니에요. 보통 여행 계획을 체하여 세우는 편입니다. 아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면 최근에도 제가 전주도 갔다 고 그다음에 아산도 갈 거라는 계획을 짜고 왔기 때문에 맞아요. 정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 약간 그렇죠 토론 시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 동료 중요시된다 맞아요 자신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업무 스타일이 세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 몰아서 처리한 편이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넓은 사귐 보다 적은 친구들 과 깊은 사귐을 선호합니다 어 이거는 요즘 그래요. 재미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기 업무다더 중요합니다. 어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계기, 솔립과 이행은 모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다 그렇습니다.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맞아요. 종종 자연스럽고 고을쓸고 있을 때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맞아요. 저는 생각이 자주 걸을 때마다 생각을 좀 잠기고 있답니다. 성격이 친밀하고 차분한 선 사람보다는 성격이 활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저는 차분한 사람보다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네, 맞아요. 그럼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똑똑한 것보다는 착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 맞아요. 다른 사람 본인 행동에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의 중 세계와 사건 중심을 두는 경향 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편합니다. 맞아. 맞아요. 본인의 감정을 제하기보다는 감정의 집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거 그렇다고 해죠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교모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네. 점점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에요. 구체적인 개그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제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죠. 맞죠? 저도 맞아요. 근데 실제는 조금 조용합니다. 근데 어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은 조금이라도 말을 걸기 위해서 조금 말을 하지만 사실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 점을 알아주세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은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로 허합니다 아, 맞아요. 해고하긴 어렵죠. 옛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걸 쉽게 또 해고한다는 건좀 말이 안 힘들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 생각합니다. 어, 이건 아니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중요합니다. 어, 야, 이건 약간 그래요. 가슴보다는 논리인데 논리가 중요해야 중요한 결정을 낼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선택을 보유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친구가 어떤 일을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반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어, 이거는, 어, 친구가 슬퍼하는 경우는 정신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는 편이죠? 정리가 안된 방을 보면 표표입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일체원표로 만들어서 잘 지키는 편이다. 이거는, 아니고. 협돈 작업 수행하는 경우 협려적인 자세보다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중요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거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다. 사실이 뒷받침하는 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종중되었나 맞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같이 존중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 넘친다고 느낍니다. 네, 맞아요. 다른 사람 환경 보낼 때 에너지가 좀 넘치죠? 종종 물건을 제달을 들지 않습니다. 어, 제자에 놔두기 더안 하기 때문에 이거 보통을 할게요. 도창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더 손합니다. 어, 약간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계획이 머릿속에 넘칩니다. 맞아요. 스스로 몽상가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일을 할때 일반적인 사실보다 나 자신의 방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아니에요. 대체로 상사하는 것보다 경험에 더의존한편이다 네, 경험에 좀 의존하는 많이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맞아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 벽 가까이에 자랍니다 어, 네. 약간 좀 그래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약간... 마지마티스트 동준씨 많고 따뜻한 가슴에 소유자입니다. 네.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큰 권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보람이 느끼고 되게 좋아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다동은 아니고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서 감동을 잘 받는 편입니다. 어 이거는 보통 대체 책상이나 책꽂이가 어지러운 편입니다. 어네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약간 그래요. 계획을 세워야 삶의 정돈이 되는 느낌입니다. 어, 이거는 약간 아니고요. 친구나 지인들과 어울려 다닐 것을 좋아합니다. 네, 혼자 여행하 것보다 누가 함께 여행하 것을 좋아합니다. 어, 이거는 아니고. 저 혼자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이 여행하는 도 좋긴 하지만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 대면하지 않는 직업을 소름이 다 아니에요. 자, 제출해볼게요. 결과는? 어머나! 아니아니는 사교적인 유행인 ESFP고요. 어,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수용적이고 친절하면 낮천적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친절하고 어떤 상황이든 잘 적응하며 수용력이 강하고 사교적이고 주위에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시이 많고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사실이 풍부하며 물질적 소요나 운용 등의 실생활을 즐기며, 사식과 실제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 일(즉, 의료, 판매, 교통, 융합, 간호직, 비서직, 사무직, 감독직 기계를 다루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때로는 조금 수다스럽고 깊이가 결렬되거나, 마무리 등 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떤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 조성을 잘합니다. 일반적 특성. 타인을 기쁘게 해줄 깜짝소를 준비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 잘 틀어놓습니다. 맞아요. 자신에게 너그럽고 다른 대외적인 책임감이 따르는 일을, 여성을 가지고 있고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 행동에 옮기고 질설적으로 말하고 흥분을 잘하며 목소리가 큽니다. 어, 맞아요.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제가 말, 좀 목소리가 크죠? 맞아요. 집에 있을 무릎 기럭한 느낌이 들어서, 쉬는 날은 거의 외출, 맞아요. 저희가, 좀 쉬는 날은 좀 외출을 좀 잘해요. 청소나 빨래를제 시간에 하지 않고, 몰아서 꼭 해야 할때 해야 하고,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 싫고 졸은 사람이 분명해서 표정이 드러나고, 정이 많고, 겉만증이 심하다 했는데, 저는 겉만증이 심하지는 않아요. 거절 잘 못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생각이 단순하고, 고민하다 그냥 잠들고,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조직생활보다는 자유로울 때 능력을 발휘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기분파, 돈 있으면 일단 쓰고 본다. 아, 맞아요. 제가 기분파라서 돈 있으면은 한턱 써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요점과 더불어 부연설명을 말해주세요. 맞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요점만 말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더 부연설명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다 정리된 것 같으면서도 추가될 말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가 열렸다. 사양에 따라 주인 사람들의 방향에 따라 잘 변한다. 맞아요. 틀게 박힌 것을 싫어하고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맞고어 제가 개발할 때 것을 은 끌고 맺는 것을 개발해야 되고 계획성 있는 일처리 방식이 필요하고 가끔 혼자서 자신의 내면을 상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로리님 덕에 저희가 한번더 ESFP라는 걸한번더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랜만에 MBTI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니아니의 MBTI는 사교적인 유 i 인 ESFP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글로리님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